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성형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어, 제가 외래에서 굉장히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핀 제거를 무조건 해야 되나요입니다. 어, 우리 이제 뼈와 관련된 수술 중에 이렇게 사각턱 수술, 여기 턱 수술처럼 깎는 수술은 고정물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어, 광대나 턱끝 아니면 양악 수술, 돌출입 수술처럼 뼈가 움직이는 수술들은 움직인 뼈를 고정하는 고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고정물은 되게, 어, 티타늄이나 아니면 와이어 종류, 어,가 되겠는데요. 어, 수십 년 동안 우리 인체 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굉장히, 어, 인체 적합적인 물질을 사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의학적으로만 보면 수술 후에 평생 갖고 살아도 실제로 크게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는데요. 다만 이 핀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치과 진료 같은 걸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할때이 핀이 고스란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인다는 부분이 가장 이제 어 많이 고려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싫으면 뽑는 수를 받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냥 갖고 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부분이 괜찮다고 하면 갖고 살아야 되지만 엑스레이에 보이는 게 싫다고 하면 뽑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워낙 뼈에 잘 흡착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핀 제거 수술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는 걸 권장합니다. 1년 이상 지나면 어, 뽑히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다안 뽑힐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핀 제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1년 전에 하는 게 권장 사항이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상관없다고 하면 굳이 뽑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